안녕하세요 조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조롱소장의 똑똑한 재테크에서 똑똑한 정보 한가지를 드릴까 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 사실은 오늘 오후에 어, 어떤 남자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한통이 왔었어요 어, 소장님 제가 전포이편한세상 시민공원에 1순위로 당첨이 됐는데 어, 이렇게 부적격일거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왜냐 했더니 하시는 일이 배를 타는 일을 하시는데 외국에 당연히 하는 업이니까 몇 달간 배를 타고 왔더니 그게 당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이렇게 거주해야 되는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부속격이라는 거죠. 그럼 왜 1년 그 거주 요건 안된 걸로 이제 보느냐 이랬더니 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배를 타면서 체류한 그게 그 발목을 잡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제가 7월 3일자에 봤던 요 한국경제신문에 어, 지면 A27면에 있던 기사였거든요. 이 기사 내용이 생각이 났었어요. 아, 사장님, 제가 신문에도 그런 기사를 본것 같은데 부석격으로 법대로 하면 아마 적용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억울해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럼 저이 신문기사를 내가 꼭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놓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만약에 뭐 외국에 나가셨다 하면 자녀 어학연수 때문에 뭐 따라 나가셨다 하면 꼭 29일째는 한국에 들어오시라고 <웃음> 한번 살펴볼까요? 해외 출장 연수 다녀왔다고 청약 부적격이라니 이게 제목입니다 어, 이 내용이 보면 10년 동안 전세를 살면서 내집 마련을 꿈꾸던 강모 씨가 지난 2일에 올 2일에 서울 서초 그랑자이에 청약 자격이 안 된다는 이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유가 독일에 두달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유권 해석으로 30일 이상 해외 재류하면당해 지역 청약 자격발 박탈된다는 요 조항 때문에 이제 부석격이 났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하소연해도 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어, 이분처럼 업무상 1년에 한번은 배출장을 가야 한다면 1년간 그 당의 지역에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그 요건을 절대 충족할 수가 없는 거죠 어, 또 어떤 분은 경기도 안양에 10년 넘게 살다가 지난 2월달에 평촌 내미안 프루지오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는데 이분도 부석격자로 분류됐는데 이유가 자녀 영어 캠프 때문에 필리핀에 35일간 체류했다가 온게 문제가 됐대요 이렇게 이제 부적격자로 김씨는 당첨이 분류가 됐고 당첨 취소는 당연하고 1년간 청약 자격을 박탈을 당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다녀오신 목사님도 1개월 이상 해외 봉사한 이후로 부적격 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법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이 30일 규정이라는 이법 때문에 그렇는데 어, 국토부가 작년 연말에 이 30일 규정을 청약통장에 넣었어요. 청약제도에.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투기가 열지고 어, 그런데서 1순위 당의 지역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분양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준용해서 30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 체류한 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 만약에 이렇게 그 장기간 해외 에체류해서 당의 1순위에 당첨된 경우에는 주택법 65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30일 규정 이 맹점이 또 뭐냐면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해외 A 도시와 B 도시에 각각 20일, 10일 이렇게 나누어서 체류를 하면 전혀 또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합니다. 법은 동일한 곳에서 3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 이 30일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하거든요. 아,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웃음> 일한다고 두 달간 해외 출장 가도 안 돼. 뭐 딸내미 뭐 어학연수에 가서 35일 있어도 안 돼. 해외 봉사 한달 이상 해도 안 돼. 제 전화 주신 그 손님처럼 일한다고 배몇달 타고 왔더니 부적격이라고 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걸 제대로 알고 29일째는 반드시 한국 들어 오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법이 바뀔 때까지. 참 사람을 위한 법인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죠? 혹시 놓친 분이 계실까봐 오늘 초롱소장의 똑똑한 부동산 재테크에서 오늘의 관심 뉴스로 이 뉴스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